아멘 한고 천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s a 하나님, 삶에 가득한 삶에 가득한 주님의 r 재 g e s i s a r a g i n n a m e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.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기바라니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